기선을 처음에 딱 잡지 않으면 압도가 돼 버려요 선교지 가면은 그 저희가 이제 5, 6년 동안 이렇게 나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작전을 하나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우리 한국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노래 하나를 불렀더니 아주 그유 유교 어, 전쟁도 겪었고 일본 사람들에게 삼십년 동안 압제를 받아서 아주 쑥대밭이 됐고. 죽은 조상 찾다가 저주받고 못살게 된 나라가 음 지금은 자, 잘 산다. 뭐 아주 축구도 잘하고 아주 과학도 발전하고 도시도 깨끗해지고 헐벗고 굶지리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사느냐. 여러분도 가정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노래 하나만 부르면 됐다. 근데 무슨 노래냐고 잖아요 노래 하나만 부르 대한민국에 노래 하나 불러서 잘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노래다. 한국에 성령의 운동 이 일어났다. 그리고 말씀의 운동 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으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그냥 부르게 시우니까 막 성령 받으라 막 계속 따라하고 또 따라 따라오면요 이제 아주 반복해서 열심히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금방 따라오거든요. 막 찬송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뛰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찬성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 그런데요, 다음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살려고 가르치고, 멈추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자기들이 막 해요. 그냥. 하트 노래를 찬양을 막사가 뛰면서 하는데, 자기들 질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책상 붙잡고, 막 회개하고, 막 무슨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이걸 다 해요. 무지무전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일본의 귀신이 제일 세요. 일본의 세. 그런데 일본의 귀신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일본 가서도 꼭지는 한국말로 가르쳐쳤요 한국말.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막뭐 시간 시간마다 그 찬송을 부르고 막 뜨겁게 박수질 막 분위기가 이제 막 불같이 이렇게 오르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돼요. 그때는 으, 으,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무슨 날 시험 들고 오는 거 없어요. 그냥 아메로 막 하고 난리가 나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단에서 딱 쓰면 이미 일어나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습관화가 됐어요. 그걸 5, 6년 하니까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참, 야, 이 찬양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찬양이 이렇게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아주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어, 두 분씩 이렇게 하셔서 두 분씩 어 우리 기독교의 찬양이 왜 중요한가 어떤 능력 이 있는지를 어, 다섯 가지로 설명해주고 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둘씩 이렇게 하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다 같이 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환경 조건 마련해서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찬양의 중요성을 배우고 하나님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찬양할때우리게 신과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며 걱정과 환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를 체험한다고 말씀해 주어 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삶이 성령 충만해서 찬양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 받는 역사 내 심령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역사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믿습니다 어, 우리 우리 어 커넬 학교에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고 찬양에능력게 하시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조건을 만드셔서 우리가 공부하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돌아가는 길을 함께 해 주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 조금만 쉼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 이거 뭐 저주받았어 이런가 어 내가 뭘 실수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복잡해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우울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배우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 어, 고난의 의미를 공부하고 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학습 목표를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대처하며, 대처하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의 5대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수 가르칠 수 있다. 이제 고난의 의미를 알면 은그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될때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숙한다. 아 신앙이 자라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아주 성숙한 신앙. 어,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어, 고난 중에도 음, 그것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어, 내가 잘 지도하고 안내해 줄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요절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장 5절에서 7절,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씀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하여 믿음으로 말냐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입었나니.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들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윤이 불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구절 고난하면 이 성경구절을 한번 암송하면 은 그리고 기억하고 있으면 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음, 잘 기억해 두시고 고난은 다섯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미를 알면 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고난은 시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적인 고난. 무슨 고난? 시험적인, 시험적인 고난. 고난. 뭐할때시험해보지요 실패냐 성공이냐 가짜냐 진짜냐 할 때에 어, 그 진실성을 알기 위해서 시험해보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아브라함에게 백 살의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을 다 잃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모든 관심이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어,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바쳐라 에, 이삭을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엄청난 시험이지요. 제물로 해서 바쳐라. 죽이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뭡니까? 아,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시험에서 어, 가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대적하고 나가버립니다. 아,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아, 떨어져 나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적 고난은 가짜 그리스도을 구별하기 위해서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로 어, 그 방법이 뭐냐면 사탄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이단을 통해서 역사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당하고 또 미혹받게 하거나 고난의 어, 다섯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또뭐또 사용합니까? 뭐또 일이 그냥 잘 돼요 성공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고 그래도 일이 잘 되는 거. 아, 그래서 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성공이 큰 시험입니다.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다. 이거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은 하나님은 우리의 끝없는 욕망까지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끝없는 욕망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 끝없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시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광야에서 포통을 당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나 믿지 않나 이걸 시험해 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실패하지요.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1 세대는 하나도 못 들어가지요. 이것이 시험적인 고난입니다. 자 시험적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고난도 있고. 그리고 성공도 있고 이단통에서 끌어가기도 하고 또그 다음에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적 권한입니다. 무슨 권한? 징계적 권한입니다. 어,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은그 죄의 대가로 지옥에 보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 그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지 않아요? 정죄함을 자 보세요 어,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율법이 지배를 하고 이건 사망이 지배를 합니다 심판이 지배라고 신자는 영적인 사람인데 은혜의 법이 지배를 하고 성령이 지배를 합니다 은혜 그러면 어, 이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집니다 그럼 죄를 집어넣어도 은혜로 바뀝니다 다 사망 나쁜 일을 해도 그게 은혜로 다 바뀝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은이 사람은 어 여기다 죄를 지면은 사망 음 죄를 지어넣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도 사망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어 자기 죄대로 뭘 받아요?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정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있으면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죄는 안단합니다. 대신에 뭘 당하느냐 면 징계를 받아요. 아들이, 잘 보세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 도자기를 깨고 이놈이 아주 막난입니다 그러면 어,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도자기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호차류를 때리면서 야, 너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녀? 이거 조심해지어고 혼냅니다. 어, 그렇다. 그래서 애가 도자 있겠다. 그래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너 감옥에 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을 해도 아들은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호찰이 맞는 건좀 맞습니다. 그런데 죽일라고 때립니까? 아니면 어너 이게 앞으로 착하고 잘 되라. 이렇게 때리는 겁니까? 미래의 희망을 보고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를 죽기 살기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징계적심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그냥 관심 터지네너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진짜 그때는 난리지요. 버려버리지요. 하나님은 쳐서 때렸서라도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그것은, 어, 이 신자애가 죄를 지면은 의도 터지지만은 지옥로안 보냅니다. 의도 터지지만은. 그러니까 의도 터지지 말고 <웃음> 어, 축복받고 잘 가야 되지요. 죄는 멀리 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그때 신자가 죄를 졌을 때 예를 들어서 다윗이요 선택 받았어요. 아 어, 다윗은 뭐예요? 선택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을 폐위시켜 가지고 없애버려요안없애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 고통을 다 죄값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남이 여자를 어, 어, 그 잘못 범한 그 죄로 어, 자기의 가족들이 당하고 아들한테 배반 당해 가지고 어, 위기를 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 하고 올때싸워요안 싸워 이 사람이요 왜안 싸워요? 아 내가 과거에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회개하면서 눈물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또 마음 괴로워하지요 그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게 이제 징계 조건 안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 연단적 고난이 있습니다 어 연단적 고난 자 처음에 무슨 고난이 있었죠? 시험적, 시험적 고난. 고난은 아브라함의 고난이라고도 하고 이게 징계적 고난은 어, 다윗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단적 고난은 요배 고난이라고 합니다 요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런데 요비 고통과 시험을 당합니까? 안당합니까? 다 당합니다 이것을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인데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참 신앙상을 잘하려고 했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연단적 고난인데 이 요베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당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당합니다 예를 들면 연다주 고난은 누구 고난이라고요? 요배 고난은 안당한 그 강도가 세다 났다 이것뿐이지 안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당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성화가 됩니다 성화 성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더 기도하고 조심하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해서 성화가 되나가기 어 위한 고난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 고난은요 인내하고 있으면 이 고난은 인내하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되고 결과는 반드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연단 조건하는 복으로 되어 있는데 아, 자 이제 어, 이 권한 이 권한은 안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다 받아요.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쇠가 있지요. 이게 쇠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쇠를 강하고 어, 밀도와 강도와 순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이 어, 불과 같다고 그랬어 얼마나 뜨겁고 힘들면. 그런데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데 어,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찬물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망치로 툴게 팝니다 근데 한번 끝나는 게또 집어넣다가 또물넣넣다가또 그러니까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무슨 뭐어디 터지는 시험, 막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쇠가 어떻게 돼요? 강해지고 또 아주 밀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세지고 그다음에 아주 순도가 높아져요. 잔물도다 빠져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게 되고 성질도 바뀌고 겸손해지고 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없으면 내 믿음이 엉망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확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연단적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고난? 예를 들면 예, 욕, 어, 욕기의 고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고난이 있죠. 또 고난이 있는데 아, 네 번째는 사명적 고난입니다. 사명적 고난, 사명적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바울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고난? 바울의 고난. 아, 이것은 뭐냐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려 그러면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찌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요, 고통스러웠지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억울한 소리도 듣고 힘듭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어, 연단적, 그 사명적 고난, 사명을 감당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어, 뭐 축복받고 좋은 일만 생기려고 이러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밤새 기도하고서 응답이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십자가에 응답이 떨어져요. 십자가 형상이 떨어졌요 십자가. 우리 십자를 줬더니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자, 그래서 사명적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적 다섯 번째는 영광적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고난? 영광의 고난. 영광적 고난은 나사로의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누구의 고난? 나사로. 나사로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광적 고난은요. 어, 영광적 고난은 어, 이 사람이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조상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 봉사로 태어나든지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가정이 있어요. 결손 가정인데 부모가 없고 어, 오빠하고 여동생 둘이 살아가요. 그래서 그 가정이 결손 가정이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마음 놓고 들어가서 쉬실 수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로하고 늘 돕고 그래서 그 가정은 아주 친한데 어, 아주 그 집에 기둥 같은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통보를 넣었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바로 와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안 와. <웃음> 나서라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그렇죠?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 집에 대접되는데 어, 우리 오빠가 죽게 되는데 왜 기도 와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막 승질라고 이럴 텐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니까 빨리 가십시다 우리랬더니 주님이 간다 고 우리 안 간다 그래요 아 지금 못 가겠다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죽었어요 진짜로 근데 죽어 가지고 삼일째 썩었어요 근데 그때 가시는 거 이제 그때 가셔 근데 어 죽는 시험에 들었어요. 죽는 시험에 그런데 주님은 거기 가서 그 나사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 부활의 영광 생명의 권한이 주님께 있다. 아 주님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구나. 이게 거기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자기 제도 아니고 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권한도 있어요. 어, 또 어떤 사람은 어, 봉사가 됐는데 봉사가 됐는데 누구 죄로 이 봉사가 됐습니까?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새들이 물으니까 이거 누구 죄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역사일에 눈을 뜨게 한 분이 없는데. 메시아 바뀌는데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하셨다. 메시아로 인접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 이제 주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영광의 고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있고 약점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나의 약점과 나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약점과 단점을 주님 앞에 드러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공개할 줄 알아요. 공개할 줄아 나는 과거에 내가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드러날 수 있다? 네. 상처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될수 있고 어 그리고 믿음이 전파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고 실패까지도 사, 사용하시고 나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세요. 예를 들으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 어 저것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어. 주님 앞기에는 내놓으면 나의 실패조차 사용하세요. 아셨지 실패조차 사용하시는. 그게 바로 영광의 근원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 그리 때문에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은혜냐? 아, 몇 가지가 있지요 고난은 1, 2, 3, 4, 5, 섯가지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고난입니까? 시험적 고난. 네, 시험적 고난. 시험적 고난. 이 시험을 이기므로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하는 게 증거가 되는데 이 시험에 이긴 사람이 누구지? 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바이라고 아들 얘기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유단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도 실패를 했습니다. 진짠가 가짠가.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네 신앙이 진짜냐. 이렇게 환란과 어림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뭐냐면 이단도 쓰고 어, 또뭐도 씁니까? 성공도 쓰고 고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믿음을 측정해봅니다. 성공했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넌 가짜다. 이게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 또그 다음에 시험적 고한 다음에 뭐가 있죠? 징계적 고난 있죠? 징계적 고난. 이건 누구의 권한이라고하죠 다윗의 고난. 권한. 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죄를 지면 그들두지 않고 때려서 바르게 교훈을 한다. 이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개선, 개선, 개선. 아 장례를 이렇게 잘 개선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교육이 목적입니다. 아 그래서 징계적 고난이 아, 남이 자식 아, 때린 사람 없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고 교육해서 바르게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징계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에 가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뭘 얻어맞을 수 있어요? 징계적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고난이 있죠? 사명적 예? 연단적 건한인데 이건 누구의 권한? 예, 욕 욕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고 그 믿음을 성화시키고 다 좋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나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요 의인도 하나님이 고통을 줄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뭘보여 하나님은 주권자다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서 그 연달을 받아서 믿음의 당산 분량이 그러니까 축복이몇 배가 따라오는 거죠. 이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해요. 그렇죠? 크냐 작냐만 틀려요. 어떤 사람은 크게 당하고 작게 당했는데 신앙장을 잘해도 어려움과 고통이고 사업 실패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불행이 생기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 믿음을 어떻게 한다? 예, 성숙시키고 아주 강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우려고 나의 습관도 고치고 욕망도 절제시키고 버릴 걸 과감하게. 이게 없이는 안버려 옛날 습관 못버려못버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연단을 겪어야 되는 거야요 그래야 빠질 거다 빠지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고난 이 있죠? 사명적 고난. 악한 세상에서 주님에 맡겨준 일을 감당하려면 반사 성가대 목사 다 고난이 우리 선진들이 다이 사명 감당해서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의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억울한 소리도 듣고 별소리 다 들어요. 이건 사명적 고난이다. 어, 사명 잘 감당한다고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로 받아라? 은혜로 받아라. 그러면 고난이 끝. 안 받아도 된다 이제 됐다 하고 축복이 온다 그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무슨 고난이죠? 영광의 고난입니다. 어. 날 때부터 불교자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이 죽고 뭐 그리고 신앙성을 잘하는데 실패하고 내가 상처를 어, 받고 이혼도 하고 뭐 별일이 어,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나의 숙취와 부끄러움과 실패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하지 마라. 예수님의 사람은 부끄러울것 없다. 그렇 마음속의 상처. 그걸 내놓고 공개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영광적 고난이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 고난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천국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은 은혜로 주셨으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감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고난 끝이다. 그런데 안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요. 그러면 깨닫고 받을 때까지 얻어 터지는 거지 아, 이제 빨리 깨달아야 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개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인가를 딱 분별하셔서 이거는 이제 징계적 고난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함으로 끝나. 이거 회개하기 전에 안 끝나 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실수하고 잘못 쏠렸습니다. 어, 다윗이 뭐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그럼 끝나요. 어, 시험적 고난은 믿음 끝까지 지키면 되는 거지요. 연단적 고난은 인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명적 고난은요. 사명 감당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영광적 권한 어, 내가 막 시커먼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그래서 좀 창피해요 태난데 눈이 찌그러졌어요 그거는 부끄러워하려니 전혀 아니에요 그건 조상제돈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통해서 특별히 찍어가지고 영광받기 위해서 그랬으므로 그 나의 부끄럼을 부끄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놔라. 자연스럽게 내놔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쓰신다는 거지 그걸. 그리고 여러분 실패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 견딜 수 없습니다.